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오오시 관계가 능동일 때만 많이 어, 하는 거예요. 어, 네. 맞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뭔, 아, 이거 어 유명충방. 유명충방. 구하고 명령하고 충고하고 파라고 아, 아, 예 예. 근데 그거는 예. 외우는거 밖에 없어요 아예 맞아요 <웃음> 그게, 그게 어...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요 목적보호 투부정사추 쓰는거 그죠? 네 근데... 예, ask, advise, allow 이거 그죠? 네 아. 이거 다 외워야 요 근데 이거 하루만 다 까먹잖아요 아, 예. 근데 계속 외우다 보면은 <웃음> 예, 있어요 돼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 예. 네. 주, 근데 중동사도 별거 없는게 네후부정사가 첫번째가 그러니까 중동사를 하면 네 첫번째가 후부정사고네 네.